자 여러분들 2라운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라운드 자라커브레리아부터 지금 아래쪽 히고스까지 가는 어, 역시 미라마도 평범한 자기장이에요. 아니 비행기예요기게 벌써 뛰기 시작합니다. 시작하더만 좀 많이 뛰셨네요. 이번엔 자 아깝게 죽었던 지에클렌 지금 이쪽에 지금, 오사레 우팀도 우측으로 가고 있고. 자, 라코브레리아에 지금, GL 클랜이 먼저 떨어지고. 아, 이쪽에 이것다오사 클랜인데 두, 분, 두 클랜 다. 오사 클랜이 서로 가까운 위치에 떨어집니다. 아, 시우님이 또, 먼저 이렇게 땡기러 가나요? 아, 이건 조금 위험한데. 아마 차로 치려고 하는 생각인 것 같은데. 아, 마요님은 또, 같은 클랜까지 잡이 없는 서로 간에, 어? 아, 마요님. 아, 마요, 살았어요. 시껏 했어요 지금, 마요. 자, 아, 마요 시껏 뺐고, 지금, 현재 한번 들어왔는데. 아, 예능도 잘, 잘 보여줍니다. 어, 지금 뭐, 마요님은 지금 시껏 했어요 지금. 저기, 지금, 여기 없었으면 죽었, 죽었죠, 지금. 어, 좋은 자리에서. 살아가는 마요. 좋습니다. 또, 오사클랜 지금, 섬까지 가서 지금 파밍을 하고 있는, 어, MSG님, 하멜리님. 매우 안정적으로 총도 없어요, 이분들. 총도 버리고 넘어가서 파밍을 하고 있죠. 역시 이분들은 질겜 럽니다 어. <웃음> 굳이 임팔라를 두고, 어? 굳이, <웃음> 굳이 임팔라를 두고, 배를 타고 여기까지 와서 파밍을 하고 있어요. 어? 일부러 이러와서아 <웃음> <웃음> 일부러 여기까지 올 그죠? 어? 이러면 방송에 나갈거란걸 너무 잘 알고 있는 분들입니다 어. 어. <웃음> 자 굳이 점프를 뛰어서 어? 굳이 어 그래요 좋습니다 역시 이분들 때문에 어, 오늘도 제가 행복 행복 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센스 어. <웃음> 음, 있는 구렁 이쪽으로 돌아오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목소리> 자, 주얼 3팀 자, 차뒤집어지면 위험해요 아 어, 위험합니다 어! 어! 엄청난 컨트롤 자... 안 부딪쳤다면 살아서 갔을 것 같은데 위험하겠죠 사라님 아까 샷이 좋더라고요사라님잘 쏘는, 잘 쏩니다 자, 지엘클랜 빠르게 백업을 와야겠죠? 자, 그러나 백업해줄 마음은 없는 지엘클랜 어. <웃음> 이렇게 되면 호라님이 차소리를다 듣게 돼요 자, 이건 다른 클랜입니다 우리는 아, 장전을 안했어요! 아, 장전! 장전! 장전이 이렇게 말목을 아, 첫, 첫 바, 첫차은 좋았는데요 아, 이렇게... 네, 리님이 자, 대창의 위험... 자, 루스 자, 한 발을 맞춰야 될 텐데요. <웃음> 어... 그렇습니다. 예예... 네이플랜 트론될코고 자, 위쪽에 있던... 자, 오사르키... 이거... 아, 오살대전 같은데요... 가죽싸움 같아요. 여기도... 아, 역시 짤없는 오살 클랜 가족싸움에 능한 클랜입니다 오살어또 어디까지 가나요? 이거 이분들 지금 방송 나오려고 지금 어? 일부러 예능 플레이를 하고 있는 아 하멜린 역시 방송을 알아요 하멜린 굳이 이렇게 내려가서 요섬에서 요섬으로 이동할 필요가 있나요 혹시? 아 좋습니다 이분들 일로와서 파밍해도 되는데 클 어? 아군이 여기 있는데 굳이 여기까지와서 파밀하고 있는 msg 죽습니다 어, <웃음> 어, 귀여워요 귀여워 썸네일 한번 만들 생각에 아멜린 귀엽습니다 자 말씀드리는 순간 호난 5살 클랜의 호난 자 클랜장의 위험 한번 보여주나요? 자킬 아, 장면은 못 잡았어요. 용서하시고 호나 님이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왜 라르 님은 제가 잘 싸우는 이유에 항상 잡아주시냐고... 어... 모르겠습니다. 어. 근데 좋은 화작을 보여주세요. 호나 님 아, 많이 맞고 있는 지금... 아... 지금 안쪽이안 좋아요. 지금 안쪽에 이렇게 쭉 들어가기엔 오늘 주의 클랜... 어, 미라돌라 지금, 그나마, 어, 괜찮았습니다. 자, 이거, 주진 않으시는, 잘빠져나갑니다 자, 이쪽에, 어, 길성님이 아웃이죠. 이렇게 되면, 자, 아빠님이, 길성님기시는 자, 컷을 잘했습니다. 자, 지금, 탈클랜 또 서로서로 서로 간에 대열전을 일어났어요. 지금 안쪽에, 지금, 이렇게 자, 호난. 무리하게는 좀 무리하게 내려왔죠, 확실를 자, 그러나, 바로바로 백업은, 역시, 오살. 오. 아. 자, 블랙님이 백업까지. 자, 이렇게 오살 클랜을 오살 클랜이 해치웁니다. 자, 이번 백업은 너무 좋았던 것 같죠. 자 호난님이 먼저 수시를 해주고 위쪽에서 지금 신호님과 블랙님이 뒤로 돌아가는 판단 어나지 않았습니다 자, 클랜 자 역시 클랜을 버리는 데는 선두주자입니다 이분들 자, 자 호난과 블랙 자 호난 뚝배기 터졌어요 자 차도 지금 안 좋은 상태고 자 어떻게 갈수 있을지 자오 지민님이 버리지 않고 버리지 않고 아군을 살리러 옵니다 연막 작업까지 해주는 이능수능란한 심플 좋아요 좋아요 자 빨리 들어가야겠죠? 자 말씀드리는 순간 <웃음> 저 뺑고비 훅 들어왔는데 이거 아키들 자, 샷불리 들어오진 못하겠죠? 사이드가 팀을 자한 명도 못 잡으면 안 되는데요? 이쪽에 한명이 있는지 두명 있는지는 몰라요 어, 아, 신호! 아아아아자잘 버텼지만 자잘 버텼 이번엔 이번엔 반대로 오사리도 됩니다 자푸쉬랄면 아, 빨리 해야되죠 지금 이따운이니까 빨리 해야됩니다 자 반대에서 쏴주고 있고 다 살렸죠 푸쉬에서 쭉쭉 들어오는 무산 그리고 여러 서로 알고있어요 아, 키가... 아, 자, 자 블랙님 키가 자 블랙님 밑에 들어오는 감이 없던 것 같습니다 자 희망은 진리님 자 블랙님 따운 푸했던블랙님은 다운됐고 자, 이걸 또 이걸 또 살리러 가나요? 자, 플로 다져진 이 모습 익숙치 않아요 자, 전문 다운됐고 자, 오살 연막 플레이 좋습니다 역시 이래서 연막이 키에드에선 연막이 뭐 미래입니다 미 미래. 아, 좋아요 역시 너무 무리하게 나온거 아닌가요? 자, 오사, 로 팀. 2명 남았던고 너무 방심해서 무리하게 나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자, 호난. 호난님 플레이 한번 볼까요? 자, 도망가는. 자, 피 없죠? 자, 숨바꼭지올라갔는데 <웃음> 올라가는 게같았죠 자, 이제 확인했고. 약뚝배기 먹어야겠죠. 자, 어, 오사, 잘 쫓, 쭈... 호난 잘 쫓았는데요. 자, 시온님이시온님을 죽였어요. 어, 희오님이 자살샷. 이 팀, 진이님 잘합니다. 어, 진이 잘해요. 그러나 자기장은 쉽지 않죠. 차 없으면 못 들어가는데, 위쪽에 있는 걸 무시하고 갈 수는 또 없기 때문에, 판단을 잘해야 됩니다. 자, 그냥 가나요? 네, 들어가는 판단. 그러나 위쪽에서 지금, <웃음> 리얼 팀에 가는거 쉽게 놔주진 않죠 쉽지 않은 판단 자, 빙님은 살아가지만 추를 <웃음> 넘.. 어 반대로 아 이때 또 추를 치는 리얼클랜 아또 이분들 또 언제 또 여기서 네분 자리 잡은거죠? 아또 이렇게 이렇게 또 노리는 리얼클랜 자오살은 너무 피해가 크게 이렇게 다오살 클린인데 너무 피해가 크게 들어와서 이렇게 보면 자 위쪽으로 보죠 너무 아래쪽만 맞네 자 저쪽도 오살 클린인데 자 리얼 철지님이 자, 우리 철지님 클리번 보죠 자 일단 맞아게요자기장이 지금 너무 좋아요 너무 좋습니다 리얼 클린자실타는가요실가죠 백.. 어, 소음기 앰퍼군요 백톤 줄 알았네요. 제가.. 뒤 무리하게 싸울 필요가 없죠. 어, 견제만 하면 됩니다. 야, 진이님, 진이님, 무슨 일입니까? 못 잡았어요. 화면에.. 아, 어, 못 잡았는데.. 저.. 진이가 세명 다 잡고 들어옵니다. 그러나 다음은.. 어.. 이런 장면을 제가 못 잡다니 어.. 용서하시고 <웃음> 아, 들어와야 되는데 연막이 없으면 못 들어오죠 지금 장면 슬슬 페이지5를 아픕니다 아.. 이거 철지님 역시 노련해요 무리하지 않아요 아.. 무리하지 않죠 엠포 안맞아요 엠포 앰포 안맞습니다. 총이 <웃음> 아 에임 자, 좋았는데 안맞아요. 총이 어, 살짝 놀랐고 자 그러나 지금 총을 쏜 덕분에 또 반대편에 있는 지금 리얼클랜에게 또 아니죠 g 엘클랜에게기아 다음 판단이 지금 아래쪽에 오살은 자꾸 위기입니다 아직 강할.. 오 어, 강할 건너던 이분들 힘도 심지어 쪼개졌어요 이분들 저는 앞쪽에 있는 클랜이 리얼클랜입니다 자 술탄! 너무잘 들어갔죠 술탄! 와우 술탄 너무잘 들어가서 깜짝 놀랐어요 그러나 자기장이 도와주지 않습니다 아멜린,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자, 양각이기 때문에. 자, 야속하게도 지금 위쪽까지 땡기는 모습 보세요, 이분들. 자, 위쪽에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자, 쭉쭉 땡겨도 들어왔죠. 열심히 쏘는 지금 오살에. 어, 어우! 뭔가야, 제니님. 아, 제니님 떨어졌네요. 한멜린샷 좋아요 어한멜린오킹 어, 제너럴 레미사 아 그러나 아래쪽엔 좀는기가 쉽지 않죠? 아 있는걸 알았을텐데 아, 리얼클린이 잘 자리가 너무 좋기 때문에 지금 오! 아 쉽지 않아요 자 쿠바나님이 지금 뒤쪽에 기습하러 왔죠 이집하러 온게 아니라, 파밍하러 왔네요. 자, 그러나 총소리 를 들었기 때문에, 팀원들 뒤에 있어서 굳이 무리하게 들어갈 필요는 없겠죠. 아, 좋았는데, 우살. 아좀 많았습니다. 자, 그러나 지금 리얼 클린도 타이 커요. 근데 순식간에 지금 두 분만 남았어요. 자, 자리는 현저히 지금, 리얼이 팀이 좋습니다. 리얼이 팀도. <놀람> 아, 에임. 이 말이 없는 자의 서러움이죠. 자, 지 l 클랜 지금 안쪽에 들어오는 게. 위치가. 지금 세 분이서 같은 방향을 보고 있기 때문에 쉽지가 않고. 잭슨님이 지금 살아서 가려면. 눈에 맡기는 것 밖에 없어요. 제가 오른쪽도 지옥이거든요. 왼쪽만 보면 안됩니다. 오른쪽도 지옥이에요 지금 아래쪽에 하, 하느님이랑 있기 때문에 자 오른쪽을 꺾어서 갔다가는 자 걸렸는데 자 피카츄님 피카츄가 피카츄가 오늘 또 좋아요 피카츄 자후반나님이 존버를 선택합니다. 자 발소리 들었겠죠 지금 자 발소리 새는거 들었겠어요. 페이지 이기 때문에 자 들어가려면 지금 실베.. 실버주 님이 위쪽에 있나요? 실버주님 쪽으로 땡겨서 같이 갔으면 좋겠는데요 실버주 님이 자리가 좋기 때문에 이쪽으로 먼저 들어가도 될것 같은데 판단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금 커버도 어렵고 님이 어? 차를 끌고 오는 판단은 나쁘지 않고요 안쪽엔 이제 집이 없기 때문에 순전히 차로 길을 막거나 능력으로.. 호하님 아깝습니다 자 기습을 한번 해봤는데요 <웃음> 자 기습이 실패하고 말았죠 차소리 듣자마자 기습했는데 자 이렇게 되면 지금 이쪽에 있는 걸 알기 때문에 한이님이 쉽게 갈 수는 없겠죠 자이 모든 걸 지켜보고 있는 어 리얼 플랜 평화롭습니다 아주 그냥 평화롭고 이 팀도 자기장에 자유롭지는 못해요 언덕엔 아직 있지만 자, 허니님이 잡아가면서, 자, 아래쪽에 있는 이퀄, 이퀄리티 퀄 오늘, 있지 않아요? 이퀄리티 나와야 되는데. 자, 어 안님이 위에서 백업 해줍니다. 자, 이스케이프 한번 보죠.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런지. 자, 역시 연마가 피는 판단 좋고. 자, 우측으로 가실 계획인 것 같습니다. 왼쪽은, 아, 그러나, 킹철진. 이렇게 보내지지 않는 킹철진. 자, 9번 난리를 떨어지것았고 자, 연막 위치는 너무 좋은데,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이게, 올라가더라도 쉽지가 않아요. 아, 반대에서 맞는 역시. 또, 아, 리얼클 위치 너무 좋아요. 자, 이렇게 되면 또킹 철진 또, 리얼클랜 싸움입니다 아, 안돼요 이거 들어가야 되는데 쉽지 않죠? 이렇게 되면 오히려 또, 하또이적패클랜적패팀적패팀이또 아, 이렇게 가나요 하느님 무슨 일이를 해주시나요? 우이신거죠 아, 이적패팀을못찔러줘야 되는데요 자리도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아래쪽에 다개활인데 내려와야 되는 상황이에요 리더클랜 자 이거 술 기회를 잃었, 잃었네요 이거 쏴야 되는데 자 지금 잘오 하루 자 그러나 너무 안쪽으로 내려왔죠 그러나 아직 기회는 있습니다 한니님 혼자기 때문에 지금 너무 혼자서 모든 걸다할 수는 없어요 자아 이거 먼저 봤는데 자 하니 하니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건가요 하니에게 아 무려 8킬입니다 자 혼자서 차를 밀고 이렇게 들어오는 모습 너무 너무 자신감 있는 모습이죠 자 비록 갑판은 터졌지만 자또이적백클랜이 적패팀이 또 무려 두 분이서 8킬, 5킬 아무슨 일이 벌어지는건지 저 실베로님 응원해봅니다 실버조님 물리쳐주세요 아 실버조 아죽다아 <웃음> 아, 아까 위치게 걸려서 이제 뭐죠 야자 야, 심지어 또 간, 안쪽으로 땡깁니다 자 아, 연막 지금 연막 피고 들어가야 되는데 아래쪽에 피카츄가 피카츄가 지금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요 피카츄가 아 이렇게 아 이렇게 지구인의 운명이 아 좋습니다 아 너무 잘해 너무 잘해요 너무 잘해서 뭐할 말이 없어요 제가 오십시오 와 아, 벌써 9킬입니다 이분들 누가 이분들의 독주를막아주시라고요아 대단합니다 하니님 9킬 어뭐 거의 뭐 스페셜 영상 찍으신 것 같아요 하니님 자한니님 국킬 피카츄님 5킬 그루드님 리클블루님 2킬 로자 2라운드도 리얼클랜에 어, 리얼팀이 가져가게 됩니다 음.